안녕하세요, 호진 영생툰입니다 오늘은 스타벅스가 새로 생겨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사장님이 성격이 좀 까다로워 보여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. 음, 안녕하세요. 안녕. 무슨 일을 왔니? 너 혼나 볼래? 튀어 튀던다. 쥐한테는 안쓸거니까 괴롭히지마라 자 이거 이 커피콩 먹어도돼요? 음, 뭐야 뭐야 감히 날 환하게 만들었다 이거야? 크크 <웃음> d t 설치하면 그만이야 그렇게 해서 모두 다 폭사하게 되었다